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일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최근 유럽연합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석탄연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죠. 석탄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 그러니까 철강 또 시멘트 같은 것들을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탄연료를 사용해서 제조하는 상품을 유럽이 수입할 때그 회사에 탄소세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요. 자 유럽 탄소세 부과 아마 이런 뉴스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접했을 겁니다 그때 그 결정을 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물과 식량을 놓고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2026년부터 그러니까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다섯 개 상품부터 탄소세에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개 상품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은 참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한국은 전력 생산의 66%를 여전히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울어줄라 혼데오 라이엔이라는 유럽 집행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물과 식량을 놓고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과 식량을 놓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땅, 금덩어리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결국 사람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 더큰 집, 더 화려한 자동차가 아니라 거저 물과 식량이면 좋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해 할까요? 또 반대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바로 사람입니다. 즉 돈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즐겁고 또는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나와 우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고 불행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받는 것 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맥그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도 가장 최상위, 가장 높은 욕구를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내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예컨대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또는 내 남편은 다른 집의 남편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서 또는 내 아내는 집에만 있으면서 돈을 쓴다고 다른 집 아내를 보니까 집안일도 잘하고 돈도 벌던데 하면서 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며느리들은참 애교가 넘치던데 라고 서운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또 반면 며느리들은 다른 집 시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용돈도 자주 주던데 하고 서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울트라, 슈퍼 내네 자녀, 울트라, 슈퍼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때 좀더 다정하게 말했을 걸 누구에게? 내 가까운 가족에게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았을 걸 누구에게? 내 가까운 가족에게 그때 더 많이 칭찬해 주었을 것을 누구에게? 내 가까운 가족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렵다고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유럽 탄소세 부과를 결정했던 유럽 집행위원장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한다고 어쩌면 내일이 지구 멸망의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달 뒤,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장된 시간은요 딱 오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도 그래서 딱 오늘뿐이죠 이 같은 오늘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언제일지 모를 그날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안녕 이라는 인사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딱 오늘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내일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만 감사하게 살고 딱 오늘만 사랑하고 딱 오늘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딱 오늘만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